그러면 안될것 같아.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거다. 시 세월에 흠.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기에는 접근 자체가 달라요. 안녕하세요, 레아트성형외과 최평림 원장입니다. 얼굴 지방흡입만 해도 윤곽 수술처럼 효과가 있나요? 윤곽 수술처럼 좀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기에는 접근 자체가 달라요. 뼈를 건드리지 않고. 지방층만 빼서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효과면에서는 윤곽수술이 훨씬 더 변화가 심하고 흡입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작다 변화량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얼굴 지방흡입 대표적인 부작용은 뭐가 있나요잘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부착이나 다른 것 때문에 좀 딱딱해지는 것 그리고 안면신경이 흡입을 하면서 약간 건드러지게 되면 일시적으로 마비 같은 증상이 와요 그래서 표정을 지을 때 조금 어색하다그랬지 시술의 문제 때문에 과도하게 뽑아서 폐임 현상이 됐지 다른 이유 때문에 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얼굴 지방 흡입하면 주름이 개선될 수 있나요? 아니요 네. 개선은 안될것 같아요 혹시 생활에는 <웃음> 네. 잘쳐다보세요 <웃음> 얼굴 지방 흡입하면 <파면> 무조건 얼굴이 처져요 <웃음> 보통 처지는 경우는 어. 지방 흡입을 해서 처지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. 윤곽 수술 같이 이제 뼈대 자체가 좀 작아지는 경우에는 남는 피부 때문에 약간 처질 수 있는,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조금 그럴 가능성이 있긴 있거든요. 근데 흡입 자체는 안에 지방을 빼더라도 새롭게 유착이 되면서 처지는 느낌은 들진 않아요. 달라붙는 느낌 때문에 조금 더 날렵해지지 않을까 싶어요. 탄력은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. 처지는 건 결국에 나이? 나이 때문이죠. 10년 후에서 왜쳐졌냐 하면 흡입 때문이 아니다. 이것은 나이를 먹어서입니다. 이렇게 항상 물어봐요. 언제 수술하지 얼굴 지방을 하고 슈링크나 울쎄라 해도 괜찮나요? 뭐 2, 3주 후부터 가능하고요. 만약 회복이 조금 늦다면 한달 정도 이후에는 슈링크나 울쎄라 같은 신부열을 이용한 뭐 리프팅 가능하다고 봅니다. 궁금한 거 해결됐어요? 안 됐나? 안녕.